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보다는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을 짓자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수익성과 사업성의 차이에 관한 것 등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수익성 등 사업성과 경제성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내지 수십억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서 과연 어떤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하느냐에 따라 건축 후 임대 등으로 인한 수익과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나고 이는 바로 재산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최근 당사가 일반 상가주택과 다중주택, 고시원 등이 있는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느끼는 저임 등이 많아 오늘은 상가주택, 꼬마 빌딩 등의 수익성과 사업성 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응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공화 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려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건축설계와 상가주택, 공맙빌딩에 관한 것인데 요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상가주택이나 공맙빌딩 등을 많이 건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건축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상층부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을 짓으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지구단위지침으로 1층 상가 그리고 2, 3,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상가주택을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이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 전세난 등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러다보니 과거에 비하여 주택임대료가 높아 상층부는 사무실 등 근생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건물은 서울의 개포나 가락,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아파트의 임대를 얻을 수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있어서 퇴직자들이 은퇴 후 노후수단으로 이러한 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당시 소위 집장사 등이 이러한 건물로 많은 돈을 번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디벨로퍼들에게 이러한 건물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 사업성, 수익성, 경제성은 가장 우선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수익성이나 사업성은 어떤 용도의 건물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꼬마 빌딩을 짓는 경우에 순수하게 전층을 상가건물이나 상가용도의 근생건물로 짓느냐 아니면 저층부를 근생으로 하고 상층부를 주거용인 복합건물로 짓느냐도 중요하며 또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에도 저층부를 몇 층까지 상가용으로 하고 상층부에는 어떤 용도나 종류의 주택으로 하느냐가 수익성과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거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다가구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생생활주택 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료 등 수익성을 높이려면 지역이나 도시계획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으로 한다면 다가구나 다세대 등으로 하는 경우보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도 줄이면서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 뛰어나 사업성 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가주택보다는 다중주택 또는 고시원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관련법에는 아주 다양한 주택의 형태가 있고 또 시대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주택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인데 이러한 주거 형태는 단독 세대나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증가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집으로 그동안 불법적인 구조 변경과 열악한 실내 구조 등으로 인해서 화재 등사고가 빈번해지자 국가에서 건축관련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등을 양성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은 벌집이니 창도 없는 공간으로 사고등도 발생하고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인식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주택은 기존의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등과 거의 유사한 점 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건축하기에 따라 면적이나 평면구조,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같고 오히려 하기에 따라서는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TV 등의 설비로 다가구나 다세대 등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으며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도 좋아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시원은 최소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건축기준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건축 기준에 따라 취사 등의 면에 있어서 다세대나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불리한 점도 있기는 한데 실제 인대 상황을 보면 원룸이나 1 5룸 또는 투룸 형태로 인대를 하는데다 공동취사나 휴게공간 등을 잘 만들어 특색있는 주거 형태를 만들다 보니 독신자나 지방유학생 등에게 호평을 받는 건물이 가끔 TV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형 가구나 독신자 등의 증가로 특색있는 이러한 소형 주택이나 소형 건물을 잘 설계하고 건축만 한다면 그저 투룸이나 쓰리룸 등으로만 짓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망한 사업도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다중주택, 고시원 등의 또 다른 장점에 관한 것인데 모든 주택은 나름대로 제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성이나 환경적인 면 또는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주차 설치 기준이 다른 주택보다 훨씬 유리해서 사업성과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 가능 면적이나 특히 가구 수를 늘리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 한정된 대지에서 건축하는 이런 건물의 설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주차대수 설치 기준을 확보하느냐는 것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중주택, 고시원 등은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주차대수 설치 기준이 훨씬 낮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개별 세대에서 독립된 주사에는 문제가 있지만 평면 구조나 면적 등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원룸이나 1.5룸 또는 투룸 등의 구조가 가능하며 이러한 주택의 특성을 잘 살려서 취사나 휴게 등 공용시설 공간을 만들어 외로운 독신자들이나 지방 유학생들이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특성화한다면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을 더 좋게 조성해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특색 있는 건축물이 여기저기서 건축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용도의 주택은 특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성과 사업성 면에서는 다른 어떤 유형의 주택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역, 지구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러한 유형의 주택은 모든 지역이나 지구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역적으로 이러한 건물이 유망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적으로나 시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하며 특히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지침 등 건축관련법에 의해서 이러한 건축물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특제개발지구나 신도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토지가 이러한 건축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설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하지만 사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 또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에 속해서 웬만한 지역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만약 이러한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면 실제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나 건축사례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진다 또는 상가주택보다는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을 지어라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설계와 상가주택 꼬마 빌딩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보다는 다중주택 고시원을 지어라 또네 번째로 다중주택 고시원의 또 다른 장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역 직구와 건축물의 용도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특히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성이나 수익성, 사업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을 하려는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상가주택이나 꾸마빌딩 등은 관리적인 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재산과 재테크 그리고 생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사업에 있어서 어쩌면 이러한 수익성 등은 가장 우선해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건축이 단순히 거주와 생활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재테크나 가격 상승 등 재산적 가치인 부동산적인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이런 수익성과 사업성도 생각하면서 주택 본연의 기능인 거주성과 미관 그리고 관리성 등을 고려한 건축을 한다면 경쟁력도 있고 사회 공헌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